안녕하세요. 생존, 카메라 좋은데? 생존 3일차.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담숨 나 분. 담숨 나 분. 지금 누가 고장 나기 시작했 생존 3일 차. 지금 술로 기억을 잃은 지 2틀 차. <웃음> 일어나자마자 또 술을. <웃음> 사달라 <사야> 씨우로 <웃음> <웃음> <쉬우러> 가? 알겠어. 양주 사할 거야? 응 음, 양주. 좋은데? 오 야씨 이 카메라도 좋은데? <웃음> 어, <웃음> 영화처럼 나와. 야, 영화가 따로 없어. <웃음> 정말 마침 잘 <웃음> 먹었다 뭔느낌지? 진짜, <웃음> <술을 어려워>. <웃음> 진짜 술을 먹을거같아 진짜 술을 먹을거같아 술 먹는거 장난이지? 네? <웃음> 진짠데요? 누가 갖자? 뭐해요? 잘나온다 쫄려? 아니 난술 <웃음> 먹지 <웃음> 나술 무조건 먹지 <웃음> 야, 지, 진짜 먹어? <웃음> 우리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아침 8시까지 술을 마셨어 <웃음> 오늘 아니 오늘 아침이 어제 아침이 아니라 맞아, 맞아. 오늘 아침 8시까지 마시고 국밥 먹고 와서 야, 또 뜨거, 먹어? 술 존나 많이 처마시면 다음날 여기 아픈 거 알아? 그래? 거긴 간 아니야? 아, 그래 간인가봐 야너 진짜 어, 간이 아닌 거 아니야? 근데 뭐한번더 <웃음> 먹는다고 맞아 간이 못 버티겠냐? 그치 오늘.. 오늘도 빼는 거 아니지? 아.. 오늘은 절대 안, 나는 원래 <웃음> 양주파야 미안한데 잘 나와? 응 늙었다 늙었어 이거 두병 할까? 이거 두 병? 콜사? 이거 마실 거예요. 이거 주스. 주스, 주스, 주스. 이거 하나면 되나? 난 모르겠어. 난 이미 된거 같은데. 이미 <웃음> 된 포도도. 포도 좋아 <웃음> 맛있어. 야 근데 포도주 생각에가 맛있겠다. 빨리 먹자. 포도가. 포도가 없어? 그럼 시오 가. 아 이런 거에 탄산물 좀더 맛있어 그렇지. 이런 거. 같아. 이것도 사. 와, 이분도 진짜 쉽지 않아? 내 좋아? 기대돼? 너무 좋아요. <웃음> 여러분 안주 고르는 중이야? 그럼 안주를좀 빡세게 가자 우리 네, 그런 거에 안주 하지 말고 어, 안주 하지마? 베베? 그거 안주야? 쉽지 않다 진짜 너있어 좋아 좋아 양주에 베베 좋지 <웃음> 뭔데 카메라? 어. 아나터할거 아. 같아 아, 우리 일단 이정도 하자 끝? 시우가서 아. 더 오른다고요? 시우가서 더 오른다고요? 웃어? 아니 안 웃겨 안, 안 웃겨 쉽지 않네요 우리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가 있자 네. 생존 브이로그다 생존 브이로그 음, 진짜 생존 3일차 진짜 지금도 면도도 못하면서 술을 먹고 있어 면도할 시간에 소주 한잔 아, 잠깐만 소주 얘기하지마 진짜 빨간 뚜껑? 아 진짜 얘기하지마 어, 어, 어 지인이네 야, 얘들아 내일 쿠팡 툭 쓰신다고 준다 가자 그럼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와 지인이 머리가 이쁘네 레츠고 오야 지금 뮤직비디오야 진짜 씽 오우쉣 오우쉣 어때 청춘이야? 응 청춘이야? 청춘영가? 청춘... 술 먹으러 갈래? 갈까? 청춘영 갖고 안 빼지? 네, 그자 좋은데? <웃음> 그럼 2차로 청춘영 갖고 아 좋다 청춘영 안좋 뭐가 맛있어요? 진짜 가게? 이런 거는 이건 사실 올라갈지도 몰라 그냥 아, 막 찍고 진짜? 있는 거야 <웃음> 우리 추억을 위해 한 추억 경계야? 좋아 말리부 또 술을 가서 하러 갑니다 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나도 나도 좋은데 아 이건 무슨 술이야? 멀리구 아 이거는? 몰라 싼술구나 길베이스 길베이즈 몰라 질진 몰라 보드카 야 근데 이게 도스 2배다? 아, 이게 20분데 많다. 이게 27분데 음, 섞어먹을 거지? 너 전용품 이게 영두 이을 사야 돼? 물, 물 사라. 아, 물은 저걸로 사면 돼요. 그 여섯 개짜리. 아, 아. 그게 싸요. 우유는 있어요? 왜 사요? 우유 말리고 밀고. 으으으으! 아, 근데 진짜, 오,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건 이정훈데? 정거 아, 안녕? <웃음> 어, 뭐야? 그러면 그냥 큰거 될까요? 이제 뭐, 아, 나머지 집에서 거 우리 또술 먹으려고 <웃음> 지금 술샀어아 <웃음> 미쳤어. 아침 8 시까지 말도 안 돼. 지금 아니야? 난 너무 좋아. 난 거야. 장난인 줄 알았어 나도. 에? 진짜로? 애박 이거 이거 이거 왜 찍고 있는 줄 알아? 응? 우리 생존 3일차가이일어곧 <웃음> 죽을 것 같아서 일단 영상 남겨놓으니까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 청춘들이 갑자기, 갑자기 왜 죽었나 확인해 보니까 술을 이렇게 먹었어. 그럼 본크로 제출해. 좋은데? 뭐사너왜려고왜이어왜이어게 아 <웃음> 네. 먹어? 먹왜이게왜 이렇게 먹어? 왜이게어이게 먹어? 이렇게 먹어? 왜이이렇어이요술더 사? 이렇어이이어이 <웃음> <웃음> <누구 안주로 샀어? 웃음> 아, 있니? 그냥 들고 마셔 입에서 섞어서 먹는 거아 <웃음> 입에서? <웃음> 진짜 멋있다 완전 뚱뚱하게 나왔는데 내가? 술 먹어서 그런가? 너? 좀 눌러야 돼 오늘 초록색 말고 초록색 좋아? 분위기? 초록색 괜찮아 좋아, 좋아. 주황색 말고 초록색으로 가 그러면? 어, 오늘 초록색으로 가자 오늘 양주니까 좀 힙하게 가자 양서야 표정 관리 해야지 카메라 앞에 <웃음> 맛있겠다 <웃음> 기대가 되나? 색깔 좋은 거좀 봐. 이거 그러니까 야이시 맛있게 생겼다 이 친구는 근데. <웃음> 맛있어. 난리거는실어서못 봤어. 아, 이거 근데 진짜 맛있긴 했 해. 어 그래. 음료수. <웃음> 얘는 얘는 음료수고 얘도 음료수야? <웃음> 저희 이거 먹고 자고 일어난 다음 또 술? <웃음> 아. 이번에 술집? 오케이. 술집. 쉽지 않은데. 다음에 나또 봉순데 가서 또 술? 아 똥마려. 아 똥마려 똥마려. <웃음> 똥똥살 때도 될 모가? 어. 생존 V 로군데 <브이로븐데, 웃음> 중요하지. 야나똥 쌀거니까 노래 크게 틀어 <웃음> 휴지가 너무 적게 있는데? 이 정도로 내가 똥을 쌀수 있나? 아... ㅈ..됐다 어 안돼 안돼 휴지가 이거밖에 없어 이게 끝이야 똥 못싸 똥 못싸 야 이거 진짜 생존 브이로그 같아 휴지가 없어서 똥을 못싸 <웃음> 트월킹 오? 잠깐만 트월킹? 트월킹? <웃음> 트킹 어, 야나 근데 진짜 똥마하운데 휴지 어떡 하지? 아 가져올 거야, 아니아니 아니야 거 아니야. 배런 사치. 아, 똥도 못 싸고 술먹는다 <웃음> 이거 무슨 말할까? 뭐? 야 이거 비로소라는 노래예요. 이게 노래야? 어. 바꾸지 않겠니? 나 평생 꿈만을 꽃. 자 먹자. 진짜 우유랑 먹어요? 아, 근 진짜 맛있어. 맛있어? 어. 이거 먹어봤었는데? 먹어봤지? 아니 안 뭐. 먹어봤어 음. 냄새 맡아 아 어, 코코넛 냄새구나 응 음, 코코넛 자, 자 먹어볼까요? 원샷! <웃음> 에이 개가야 원샷! 야야 어. 원샷하고 취하자 빨리 어 좋아? 아니야 반샷 토해버리면 어떡해 아까워 아까워 오빠 <웃음> 없어? 괜찮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맛있네 먹어보니까 맛이 많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고있괜찮괜찮네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아 <웃음> 냉정호 왜 마셔? 나얘 진짜 똥이 마려운데 어떡하지? 이건 술똥. 술동. 술똥은 좀 참기 힘든 거 알지? 따로 따로 있어? 어 맞아 맞아 술똥은 술똥은 참기 힘들어. 술똥은 진짜 갑자기 막 터져 버린다니까. <웃음> <웃음> <웃음> 하지마 나 맞았는데 나 아직 안 맞았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야? <웃음> 네. 젊으니까 그래 젊으니까. 아니 그냥 내가 좀 이상하게 생겨졌어 갑자기 <웃음> 이제 헛소리하고 시작했다 취했네 와, 너 그냥 와, 정말 못 마셔서 그런 그래. 아 <웃음>